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어, sql 서버에 대해서 좀 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sql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웹서비스 개발을 할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동적 페이지를 만들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페이지에 여러분들 표현을 할때 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하는 파트인 것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IT 보안 쪽에 있을 때 어떤 SQL 커리문들, 우리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SQL 커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모든 그 SQL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책이 정말로 두껍습니다. 그 정도 배우면요. 근데 꼭 필요한 부분들. 웹 서비스 개발을 할 때도 아이 정도면은 이제 게시판 정도는 어,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보안 쪽으로 해도 아이 정도의 커리 문들을 알고 있으면 은 내가 공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구나라고 할 정도로 어, 제가 다룰 예정이고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SQL 뭐 튜닝 같은 걸 그런 고급적인 어, 책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가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은, 어, 전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2016 서버에다가 이제 XAMPP, 어, 우리가 아파치 통, 그, MySQL, 그 다음 php 환경, 요거를 이제 구성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php 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다뤘는데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ampp 를 여러분들 컨트롤 패널을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쉘 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쉘을 클릭하시면은 어 우리가 SQL을 다룰 수 있는 쉘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요 SQL 쿼리문들 데이터베이스를 좀더더 더 이제 UI 방식, 그웹 UI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PHP MyAdmin이라고 있습니다. 어, 그거는 뒤에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어, SQL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기본적인 것들 쿼리문들을 좀 다루는 시간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QL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MySQL-U root-p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이제 MySQL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MariaDB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MariaDB 같은 경우 페이지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이 MariaDB 서버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은 어,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제 MySQL이라는 것 지금 현재 여기도 명령을 제가 MySQL이라고 했는데 실제 접속을 하면 이제 MariaDB 쪽으로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였어요. 그런데 이 MySQL을 만든 회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은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라클 쪽이 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인수를 했던 회사를 또 오라클이 또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오라클이 어, 인수를 한 것처럼 이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 있어가지고 그리부터 MySQL에 이제 라이센스라는 걸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료로 여러분들이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라이센스,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셔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좀 반발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이 이제 좀 나와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MariaDB. 서버예요. 그래서 MariaD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포되는 서버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당연히 무료로 활용하는 이런 아파치, MySQL, 뭐 PHP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때 이렇게 접속을 하고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은 어 그냥 어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접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MariaDB 모니터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저희가 접속한게 MySQL인데 MariaDB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명령어나 그다음에 SQL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MySQL 책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어, 일부 버전에서도, 어, 일부 이제 최신 버전에서만 이제 호환되는 일부 커리문, 뭐 이렇게 함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전 책들을 보시고 공부하셔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 서문이고요. 그래서 mysql-u root-2-p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엔터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쇼 데이터베이스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을 현황들을 볼 때는 쇼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몇 개는 어, 제가 입력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일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PHP MyAdmin 뭐 테스트까지 테스트는 어떻게? 아마 이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 o 니라는 것이 있는데, 어 얘를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는 드롭 데이터베이스 컴 n 니꼭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크레이트 음, 데이터베이스 컴 n 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 컴 n 니를 하시면 은 하나가 커리가 o k 가 뜨고요. 그 다음에 쇼 데이터베이스 하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연,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니 y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컴페니 y 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use 예, 컴페니이 이렇게 씁니다 제가 각본시 헷갈리네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써 주는데 여기는 그냥 유주 예 컴페니 하시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쇼 테이블스 아니면 어, 쇼 테이블스라고 하면은 테이블스의 정보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예,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하나도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여기까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테이블 정보를 한번 비어 있는 것을 한번 본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는 뭐냐면은 이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거나 사용자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원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모든 함수들을 볼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보안 적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버전 정보 같은 거나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정보나 그런 것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버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잖아요 그랬을 때는 버전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 함수명 함수를 이렇게 열고 닫으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버전 하면은 이 버전 정보를 현재 마리아 DB의 버전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버전 정보 보고 커런트 데이터라는 뭐 데이터라는 이런 것들을 하면 현재 시간 정보들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요거,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동영상 찍은 것이 2020년도 6월 2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사용자의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셀렉트 유저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하시면 은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루트 권화로 되어 있잖아요 어 사실 데이터베이스 권한들이 루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보안상은 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한 명을 추가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일정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냥 보기 권한만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생성하고 삭제하고 할수 있도록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할 때는 특정한 사용자, 사용자한테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웹 서비스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부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적인 것까지 신경 안 쓰고 보통 이제 그냥, 어, 실습하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루트로 이게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안 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습할 때는 어차피 오픈되지 않는다면 은 여러분들이 루트 권한을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해서 권한 부여하는 것은 또 다음에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버전 함수 그 시스템 함수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우선 이렇게 어, 실습을 했습니다